...의 선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시흥시 사랑의 교회를 다임하고 있는 장대수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성시 형절 말씀을 가지고 너의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갈 때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야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 배를 타고 자갈릴리를 건너가도록 어,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밤에 노를 저으면서 계속 를를 쪄서 강렬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중에 밤사경 중에 흙이 깔리고 어둠이 깔리고 갑자기 큰 파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우패에 파도가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제자들의 배가 밤에 피스로 가다가 배 밑창에 들어가서 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사명의 사명자가 깊은 잠을 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깨어있어야 하늘을 사명자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면. 큰 풍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나야, 너, 참, 민외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하나님 명령을 들은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준비되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고 없이 다가오는 풍랑과 의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에서 우리에게 풍랑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엽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들려나신 후에 정금같이 남다 요나는 사면을 강당하지 않고 깊은 잠을 잤을 때그 강당이 강당을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암호의 시대입니다. 영적인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오늘 영적인 그 밤이라고 해서는 잠을 다세가 안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장의열 비유를 보면 신랑이는지다섯녀와 미련한 다섯녀가 있는데 둘다신랑이디으로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암흑같은, 칠같은 어둠 속에서도 장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가야 되기, 가야 되는 염미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사경점에 갑자기 크으, 풍랑을, 풍랑을 뱃재를 때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수치기 놀랐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어찌된 일이야? 예수님이 아니 계시잖아. 우리는 여기 오늘밤에 우린 간일을 바라에서 "왜 우리 아버지 졸라가냐이렇 큰일났네 그때 폭락이 일치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판단을 위해서 "더 뭐?"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악만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구하러 주님께서는 초재력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늘에 하늘 누가 인간으로서 바다 위에 걸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무술 영화에 사람이 뭐 바다 위로 뛰어가고 뭐 지붕위를 띄는 그런 영화도 있지만 그것은 다 사실 영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서 바다 위로 주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구하려 북랑 만난 제자들을 구하려 우리 여기에서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는 코로나라는 오미크론 바이러스라는큰 풍랑을 만나서 믿음이 경애가 믿음이 뿌리처럼들출하는것입니는 것입니다. 탈출하 제자들이 는탈출하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탈출하 말듯 출하는듯는탈는 말듯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같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확실치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 같은 분이 바다위로걸어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격 급한 드로는 설쳤습니다. 주님 주시라면, 나라에도 바닥으로 좀, 나도 좀, 걸으라고 좀 해주세요. 여기서 우린 주의, 주의해야 될 것은, 천국은 친노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웃음> 해야 됩니다. 도전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몸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배도는 예수님 제정에서, 어, 배도는 배도 없고 무식한 배도지만, 그의 열정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몸적 신앙 앞으로 뛰어나가는 배로 같은 신앙이 물론 배다가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나 러 그런 적극적 신앙이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히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선생님은 어떤 사람은요 세례의원이라고 그러던데요 아니에요 엘리아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거기에 제자들을 열두 명과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페드로가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제일 먼저 나선 게 중요합니다 은혜도 제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축복도 제일 먼저 파괴됩니다. 능력도 제일 먼저 받재됩니다 천국은 신원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헤벨로의 베드로가 또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주여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먼저 나섰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먼저 봉사하시 바랍니다. 교회에서 먼저 흥금하시 바랍니다. 교회에서 먼저 충성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줄줄 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바라나 심어라 내가 복이 있다 너를 알면 이는 혈의 아니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 아버지다. 오늘 마틴 14일에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여러분 어? 봉사로 먼저 나서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로 먼저 나서시고 교회 여러분 그 물질로 헌금하는 것도 먼서나서시고 하나님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드로가 먼저 주여 만일 주시라면 나라이로 바닥으로 가로게 해주세요. 풍랑이 일으친 베드로의 신앙은 모범자신 예수님께서 걸어오노라. 아이고 아무리 주님이 걸어라고 한다고도 어? 바다가 얼마나 무지 않습니까? 바다가 잔 다녀도 무서운데 아, 풍랑이 쳐서 어? 큰 입술이 흘러 바라니 예수님이 오라고 한다고 누가 걸어가겠어요? 성도들이 걸어가겠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전국도 믿지 않고 지역도 믿지 않는 성도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 바라으로될수 있으며 보지 못하는 것에 증발하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니, 나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성주시는 계심을 믿어야 할 진다. 믿는 자의 역사가 이어집다 페드로는 예라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거론해서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받아야 될 풍, 던, 철석 뛰어내는데, 아유, 이게 웬일입니까? 페드로가. 파리, 파도에 둥둥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래도, 크 휘청, 휘청하면서 바로 위로 걸어갔습니다. 네, 갑자기, 큰 폭락이 철썩 끌어들이, 뒷지 하나, 바로가 예수님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네. 이수님가 보이네? 그러면서 페드로가 바닥 밑을 바라보니까 쉬쉬물거이이 위해서 그만 겁이 덜컬 났다 겁을 먹는 순간에 페드로의 몸이 바닥 속으로 쏙쏙쏙 쏙쏙 쏙쏙 쏙쏙 쏙쏙 쏙아간것입 아유 하살려! 네 손님 다 조사해줘서 그 풍난 너머에 와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베드로를파란물 속에서 죽에서 끌어올리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고 베드로를 끌어올리면서 베드로는 물속에서 구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는 환경 이 두려움을 바라보면 믿음도 기도도 예배도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베드로가 물에 빠졌지만 저 예수님은 저 파도고에 저 환경 너머에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구하러 저막 지금 걸어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해 주셨다는 사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 오 예수님 앞 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서 그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 코로나 환경을 보라보지 말고 그 코로나에서 우리를 구원하라신 예수 그리스를 바라볼 때 우리는 환경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로 이끌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